네, 세븐틴! 안녕하세요, 세븐틴입니다! 네, 캐럿대 저희가 일곱 번째 캐럿랜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. 오우! 네 콘서트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캐럿들을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. 네 이번 캐럿랜드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캐럿들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진행이 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. 아 어, 그렇다면 호시 씨, 기다려지는 캐럿랜드 언제 생기나요? 네, 오프라인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3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일요일까지 총 3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와우 네, 그리고 이번 캐럴랜드 라이브 스트리밍은 3회 모두 특별하게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나요? 네, 바로 저의 희 매력을 나눠 단위로 살펴보실 수 있게 월 t v 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음. 와우. 네, 캐럴 여러분 단 한순간 도 저희로 지지 마세요 어? 그러면 언제부터 예매할 수 있나요? 네, 바로 지금 2월 17일 금요일 2시부터 위버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캐럿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저도요 그럼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캐럿랜드에서 만나요 네, 지금까지 세븐티러스의 세븐세븐티 감사합니다